유튜브에 제가 성령이나 이런 강의를 올리면 댓 글에 달려요. 예수님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냐.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 일반인도 모두 양심이라는 걸 통해 성령의 은총을 매일 느끼고 있는 거예요. 성령이라고 말을 안 불러서 그렇지 매일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무섭게 타오르는 양심이 가끔씩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성령으로부터 바로 나온 성령의 열매입니다. 그건 그 이기적이고 탐진치 덩어리인 탐욕과 분노 이런 성냄의 어리석음의 덩어리인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정의가 지혜가 그리고 겸손이 깃든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. 여러분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. 이건 내 양심이야 이런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. 그게 내 거야, 이런 게 아니에요. 그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성스러운 덕목들.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. 자비니, 이것, 그,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. 자비니, 기쁨이니, 그거 다 성령에서 오는 은총입니다. 열매예요.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기쁠 일이 없어요. 내면의 평화 없어요. 정의감 없어요. 용기? 안 나와요. 실제로. 애고는 내 살꼭니만 하지, 그런 마음을 못 먹습니다. 근데 갑자기 뭔가 내 안에서 양심이 발동했다. 그럼 성령의 은총에, 이거, 이게 은총으로 알아야 되는데, 뭘뭐 이렇게 집이, 집이 바뀌거나 뭐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내 기도가 안 먹힌다고 생각, 은총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, 이게 잘못. 매일매일 여러분이 양심과 만난다는 건 성령이 매일 여러분을 그렇게, 어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 살았어도 아버지가 절대 포기 안 하고 다음날 또 아들아 사랑해야지. 아들아 정의해야지. 아들아 그거 찜찜하지 않니? 따라 겸손해야지. 따라 사랑해야지. 이거를 계속 또 해주는 거예요.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. 하느님은. 그거를 이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. 인간적인 사랑은요. 욕망에, 애고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. 이 우주적인 사랑은 최연하게 오면서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. 고 사랑에 감응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.